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 <웃음> <웃음> 저는 구구단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댕댕분들 그리고 우리 단짝분들 안녕 윤댕반송만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구구단 현장입니다 너무 귀엽다 컴... 하니까 어때요? 또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니까? 이제 준비하고 단짝분들 빨리, 음.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준비할 때랑 다르게 가서 무대를 하고 녹화를 하니까 팬분들이 앞에서 음. 슬로건 들고 계시, 계시거든요 아, 그쵸. 아, 하나의 화이팅, 미미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되게 긴장되다가도 음악에 딱 들어갔을 때 단짝분들이 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있다가 그래 맞아 이, 이렇게 응원을 받고있 <웃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긴장이 좀 풀리면서 좀 음.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무대 가니까 눈빛이 아주 샜다. 아, 아주 아, 그냥 어, 잡아먹겠다. 어, 그 당연히 봤죠. 아 <웃음> 아, 이번에 근데 뭔가 라이브하는 좀 짜릿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난 근데 솔직히 못 믿겠는 거예요. 아이게 라이브니까. 아 그래서 무작하면 그거 쳐봤잖아요. M R G. 누구다 M R G. 한다 하면 그날은. 어, 아, 얼굴이 <웃음> 약간 빨개지는. 빨개지고. <웃음> 라이브 진짜 소문내고 싶어. 아니,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춤추는 아이돌들이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번원이 <웃음> 그렇게 다 잘할 수가 없어. 그게 좀 구구단에 좀 자신감 가장 넘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응. 아니가 아니, 맞아. 아 맞아. <웃음> 아 구구단은 <99단을> 그걸로 <웃음> 밀고 나가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 요 아, 저 근데 음. 이번에 이제 활동하면서 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이번에 임댕님 방송 다시 가게 되면 부탁 한번 드려보라 그랬었거든요. 어떤 거? 너에게. 아! 너에게? 아니, 너에게 그때 저희가 한번 불렀잖아요, 여기서. 네. 근데 그거를 직접 연습을 하셨대요. 어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럼 제가 이제 실례가 되지만. 와! 아 그래서 <웃음> 일부러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아, 진짜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또이 가사가. 가슴이... 이가 작상 맞아요 우리 세정 씨가 또 작사를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네. 감성적이죠 어. 아, 젊은 친구가 참 <웃음> 깊어요 아닙니다 다 <웃음> 아닙니다 오오 어, 아 겁나 부끄럽 아, <웃음> 와, 오, 너무 아, 부끄럽네요. 저 다음 코너를 <웃음> 아니, 진짜,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아, 너무 예쁘세요. 목소리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의 의미로 제가 또 우와, 오늘가 우와, 오늘가 우와, 저희 오늘 또 빼빼로 데이잖아요. 우와, 네, 그래서 약간 어. 조금 달달한 거 그린 요거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 맛 맛있다. 골라보세요. 오, 아 너무 부끄럽네. 일단 응. 뭘 먹여서 조용히 시켜야겠어. 먼국장 응. <웃음> <뭔 웃음> 하니요 아,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그럴요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아요좋아음이아요아나 버리면 와, yeah. 역시 이거다 <웃음> 이미 얼굴 크기 실한가요와 내가 좀 뒤집어 가야다 한테 요 이분이 참 저희가 그런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아요 아 맞죠? 맞죠? 그 이제 미미, 해빈 미나, 셀리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어우, 사진을 찍게 된 진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근데 아, 이 시도해요. 방금 언급한 멤버들이 얼굴이 다 정말 너무 작은 멤버들이라서 되게 포즈 취하고 있다가 옆에 살짝 보면은 미미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갑자기 야너 앞으로 가. 이러거나 아니 아니면은 아니에요 갈래요 이러고. 근데 음. 하나랑도 같이 안 찍으려고 하는 게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아니 아, 저는 진짜 이게 네. 너무. 근데 음. 제가 볼때다 저도.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저는 <좀> 사과를 먹겠습니다. <웃음> 아 이래서 <웃음> 김세정. <웃음> 아, 김세정. <웃음> 광고를 찍었는데 미나랑 어. 같이 찍었어요. 어. 개인샷을 막 찍다가 같이 찍는 샷이 있었어요. 어. 팀장님이 따로 부르시더니 세정아 한 발짝만 뒤로 갔어요. <웃음> 계속, 계속, <웃음> 계속 계속 계속 같이 같은 선 했으면은 세정아 아 먼저 들어가서요. 얼굴이 너무 작아요. 진짜 미미가. 너무 작아, 진짜. 작은데, 앞머리까지 잘라버리니까 얼굴이 지금 여만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 뭐, 휴지 한 장만 해요. 에이 에이 휴지, 아니, 이 휴지가 더 큰데? 어, 들어간다? 어, 어. 어머! 그다 작아요. 어때? 이거 작아요! 어, 그럼요. 아, 전 이마가 남아요. <웃음> 어, 남거든요? <웃음> <전 내가 웃음> <웃음> 아니, 뭐 우리, 여기 이렇게 가리다 갑자기 이렇게 가리 아, 너무. 그러 어, 완 아니, 허했나요 아니, 너무 잘해요. 먹어요. 맛있어요. 직접 만드거예요아니 거예요? 샀어. <웃음> <웃음> 내가 만든 거는 이제 그 미미씨가 만든 수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나중에 막 이런 거 대결해봤으면 좋겠다. <웃음> 미미씨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나온 사람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응. 사장이어가지고 <웃음> <우리> 사장 은요일고 하잖아요. <웃음> 아니 근데 이 캐릭터 <웃음> 너무 좋은 거예요. <웃음> 맨날 언니가 야좀 넣어봐. 정말 계피 가루를 꼭 잡고 계피 넣어요. 계피 가루나 왜 넣는 거예요? 약간 맛이 심심할 때. 이분 땡님 미미 분식 출연해 주세요. 어? 아 음. 저는 일단 가면 일단 조명을 좀 깔고 싶어요 거기에. 어. 세팅 다해드릴수있거든요 원합니다. 아니 어, 너무 저, 좀 보면서 저는 강력 <웃음> 원합니다. 황세준님 제발. <웃음> <웃음> <웃음> 대표님 정말 <웃음> <도는 웃음> 대표님이신지 알잖아요. <웃음> 그러면 저희가 요거 이제 간단히 먹으면서, 네. 미미씨가 축해라고 그렇게. 오. 아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거 아니야? 덜 아니네? <웃음> <웃음> 이런 거 너무 <정말> 무서워요. 먼저, 하나씨부터 <웃음> <웃음> 갑자기 현기증이. <웃음> 누르면 <웃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당기면 돼요. <웃음> 아 너무 <잠깐만. 웃음> 봐라게. 아! <뭐라> 뭐야? 언네. <웃음> 아, 이거 다다 첫판만 에드는거 아니에요?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럼 만 <뭐라> 시작. 뭐, 오, 뭐야? 뭐야? 뭐야? 사온 지 지금 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 진짜요? <뭐라> 이사람 이리 와 보세요, 혜년 님. 해 보세요. 뭐야? 예! 저알 잠깐만. 아니, 뭐지? 어, 오? 됐다. 혜년 님이 치킨 인 걸로. 진짜 뭐야? 지킨이. 뭐라 이번 이제 콘서트 준비하는 거 음, 아. 나오셨으니까 스포 인거좀 없나요? 어 이거 하나봐 이렇게 스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희망 상인데 아직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몰라서 한다면은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렇게 신비로우면서 뭔가 끈적한 느낌의 오, 음, 음. 무대를 보여드리고 아, 싶었어요, 싶어요. 근데 이게 아, 뭔가. <웃음>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음, 음, 음, 싶은데 <웃음> 아 여기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아직, <웃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만약에 한다면 이번엔 딱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노래를 <웃음> 딱 발라드를 예쁘다. 딱 해보고 싶어요 저희 그룹에 나영 언니도 그렇고 할빈 언니도 그렇고 음. 다 곡을 써보고 싶어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음. 그 멤버들끼리꼭 하는 말이 팬송 같은 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 팬송 음.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음. 언제든 콘서트가 된다면 하면 그때는 어. 꼭 팬들한테 팬송을 만들어서 써주는 날이 아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동적인 일이었짜죠 그죠? 그럼 좋겠죠. 팬, 팬송 꼭 기다립니다. 감동이에나 운다 그러면 <웃음> 이렇게 <웃음> 이번에는 많이 어려울 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나중에 나중에 콘텐츠 음. 했을 때 그럼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앨범 음. 중에서 각자 나는 이 노래가 좀 애착이 가는 뭐 음. 그런 노래 뭐 소개 저는 두잇이란 노래를 아, 되게 자주 듣고 있는 it, 것 같아요 do it, do it. 라비 선배님이 직접 아, 작사 작곡을 네. 해주셨거든요 저는 두잇 들으면 너무 신나고 막 내적 댄스 막 내적 댄스? 이게 두잇이 아, 신나고도 아, 모르는데 신나기도 신나는데 이제 각자의 그런 실력도 좀 같이 <웃음> 보여줄 수 아, 있는 아, 그런, 아, 그런 그, 그 보이스 매력을 되게 확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한번 아, 보여주세요 짧게 두잇볼 아, 한번 해주시면 돼요? I do, 네. I do it for you I do it for you 두두두에 두두두에 약간 이런 이게 와좀 반복이 되는 데 귀여워 <웃음> <웃음> 탑가수가 잠깐 오신 거 오셨는데 탑가수 최선 기싸게 놓고 안기장 아 두두두에 두두두에 갑자기 저 근데 그 부분 좋아해요 그, <웃음> <별스> <웃음> 아니 <웃음> 월스의 세정이부르고그 음. 다음 제가 부르는데 그 음. 부분 너무 받아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구구단 사실 노래를 다 잘하는데 음. 스타일은 좀다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섹시한 팝 가수 같은 그런 느낌? 아, 감성적이고 네. 맞아요. 좀 담백하고 음. 그런 노래들 되게 좋고 초행문이랑 음. 아, 네. 그 묘의 너와 이런 아, 거 네. 분위기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아, 한번또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죠? <웃음> 내가 발사 말하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아아 아. 말도 안돼 나도 몰래 너만 바라보게 됐어 미워해봐도 애를 써봐도 숨겨봐도 안 되는걸 이런안돼 자꾸 안해 내게 빠졌다고 말해 진짜 <웃음>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언니,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부끄 음, 첫사랑 <웃음> 느낌이다 네. 우리 세정씨도 전에 복면가왕 나왔을 때 노래도 너무 좋았고 아감미트 웃음으로! 아니, 아니 근데 이 노래를 이 어린 친구가 올릴수있다게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음. 인순이 선배님의 아버지! 아, 그렇죠? 아. 그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있는 연습생 친구들도 다막 눈물을 음. 글썽글썽해서 너무 슬프다고 음. 어떻게 이렇게 저 그땐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 어떻게 해, 나이 속인 습니다. 거 아니야? 아, 아. <웃음> 진짜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저 어린 친구한테서 저런 감성이 나오지? 이러는데 정말 정말 방송에서 부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데뷔하하그놈면 너무 영광인데요? 네. 여러분! 지금 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데뷔 이후에 그럼 짧게, 싸비 음. 정도 가볼까요? 서로 사랑 와나 털렸어요. 와, 와, 와. 너무 프고 가사 가사 전달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소원이 진짜 딱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열개 얘기해요. <웃음> 눈으로 다 들어 줄게요. 제 소원이 뭐냐면요. 사실 지난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언니 목소리로 음. 제 얼굴을 한번 제가 왜냐면 언니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음, 음, 음.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와, 우와. 음, <웃음> 하나씨 얼굴을 풀로 해가지고. 와. 잠만요. 제 얼굴에 이제 언니 목소리가 입혀지는 건가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구단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걸로. 음, 네. 어. 음. 할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 구구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와 응, 목소리는 바뀌는 게 진짜 와, 괜찮다. 잘 어울려요. 오늘 네. 여기 세정 씨 목소리 입면 어떻게 돼요? 해봐요.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저희 구구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웃음> 아니 그냥 미미 씨 미미 씨 목소리도. <웃음> 여러분 <웃음>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 구구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어잘 어울린다. <웃음> 잘 어울리는데? 네. 아니, 저거 할때 근데 왜 표정도 바뀌는 거야? 얼굴이 네. <웃음> 다 변해가지고. 네. 와, 속치 에... 소감 봉채했어요 저. 그럼 저희가 이제 또기다리 기다렸던 네. 세정씨와 저의 팔씨름 대결. 와우. <웃음> 그지 시. 어머! 웃겼어! 누 하고 싶었어요? <웃음> 반반 데스 <웃음> <댄스. 웃음> <웃음> 하나 둘셋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하셨어요 아, 좀... 영상에서 계속 아님, 겠습니다 콘서트 오시면 대기실 들 저희가 세 네. <웃음> 다른 멤버들 좋아 헐 제가 헐 돼요 이거 인생 그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아무도 갈수 없는 건데 어? 대기실 같은 거 어? 정말요? 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아, 아, 네, 그 아, 네. 그래.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감사합니다. 뿅.